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요? <웃음>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질수록 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사람은 깨어있으면 무언가 해야 하는데 활동은 줄어드니까 대신 생각은 마음, 머리 많아지는 거죠. 옛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좋았던 추억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조금 후회스러웠던 그런 생각들도 하죠. 특히 주변의 청년들, 또다큰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손자녀들의 미래까지 앞당겨 땡겨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걱정을 낳으니까 더큰 걱정을 사서하는 경우도 <웃음>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꼭 해야 되는 생각 저는 그것을 거창하게 말하면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이트 영어로 인사이트죠 자,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10년 뒤의 세상 20년, 30년 뒤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도 하지 않은데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간들. 나는 그저 준비된 노후로 살면 되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저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래 변화, 10년, 20년, 30년대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바꾸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결단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정자산입니다. 제가 고정자산 리스크라는 말을 가끔 표현하는데요. 이 고정자산은 시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집값이 부동산이 앞으로 오르겠다 내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고정 자산들은 시대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고정 자산이죠. 자, 이 고정 자산이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서 크게 바뀝니다. 예컨대 한번 지어진 건물은 쉽게 허물어뜨리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있지 않는 한또 몇십 년, 수십 년을 내구 연한을 가지고 있죠. 한자리에 부동산은 딱 한이 버티고 있는데 그 주변은 계속 바뀝니다. 이른바 상권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뒤에 시대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통찰하는 습관은 당장의 내 재산, 특히 고정자산이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크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목돈, 이것도 고정자산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돈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 이자나 수익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는 은행에 있는 것 자체로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지금 비하면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당연히 비쌌죠. 자 그런데 지금은 또 앞으로 10년, 20년 뒤는 어떻겠습니까? 어전 금리가 오른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예상된 대로, 예정된 대로 계속 금리를 올린다 해도 3%를 넘지 못합니다.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고금리라고 하는 것이 2, 3%가 고금리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 또 30년 뒤, 심지어 4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나의 고정자산, 건물이 아니라 목돈이라는 그 고정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또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이런 것들도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그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 석관화한다는 것은 내 재산, 특히 고정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이유는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웃음> 자,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었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불행, 고통일 수도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부모님이 장수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죠 기쁨이죠, 효도죠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장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장수한다는 것, 이것은 통찰력하고 관계없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장수하는 것에 따른 장수리스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요즘 건강정보를 관심 있게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희귀질환이라고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암이라든지 또 심장질환, 다이 같은 일반화된 질병은 또한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하죠. 중요한 변화는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유전자 정보, 뭐 각각의 어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치료약품이라든지 치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빠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돈이죠 물론 건강보험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야 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제도 자체가 그런데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엄청난 치료비 요즘 주사 한 방에 1억 2억 수억씩 하는 그런 치료제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강보험에서 쉽게 허용하기 힘들죠. 건강보험에서. 물론 언젠가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두루, 두루 이용을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뭡니까? 결국 돈이라는 겁니다. 돈.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장수한다는 그 이유, 왜 사람들은 점점 오래 사라질까? 의학기술이 발전해서다? 여러 가지 살기 편리한 시설들이, 즉 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치명적인 질환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각종 치료제가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돈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장수시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즉 고령자들, 시니어분들, 어르신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아 내가 이 정도 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돈의 기준과 규모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생각해보면, 통찰해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예컨대, 좀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자녀한테 먼저 주거나 또 자녀를 먼저 생각하거나 내가 돈이 조금 쪼달리는데 자녀의 집을 사주거나 이런 데 내가 보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한테 큰 짐이 내가 짐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도 통찰해야 을 되는 우리가 두 번째 이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찰해야 되는 습관, 통찰력을 늘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세금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우리가 익숙해 있는 너무 이제 기가 닮을 정도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에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왜 그렇죠?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정부가 돈으로 돈으로 보살피야 되는 노인들은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당연히 경제 활동 인구가 버는 소득에서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제 활동 인구의 세금 즉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가 가수로 계속 늘어나면 도대체 일을 할 직장을 다닐 사업을 할 의욕이 안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모든 소득에 세금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많은 갈등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재산소득세가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정체적으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하겠지만 추세적 평균적으로는 시간을 10년, 20년, 30년 길게 내다보면 세금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생각하는 김에, 생각이 많아지는 김에, 가능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를 통찰해 보는 습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아니, 그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미 다 이야기를 했네? 근데 무슨 또 통찰이 필요해? 할수 있으나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정보,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이 이야기가 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하나의 정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직접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실행력. 실행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후자는 대부분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으려면 자기가 그렇구나 라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통찰력 습관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으로, 듣는 분들의 것으로 만들려면 스스로 자꾸 통찰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하는 습관을 어떻게 습관화시킬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을 살면서 늘 주변을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웃음> 세상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음, 예컨대 요즘 뭐 택배, 택배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졌죠. 자, 이것을 최근 코로나 1, 2년 때문에 소위 배달 음식들이 많아지고 해서 오토바이가 늘어난 거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오토바이가 과거처럼 줄어들까요? 자, 그것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동네를 보십시오. 점포들, 장사들. 어떤 점포들은 장사가 안 되는 점포가 있고 또 어떤 점포들은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들은 무엇 때문인지. 이 같은 현상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컨대 전기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이게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엔진 뚜껑을 열면 배터리 하나밖에 없다고 극단적으로. 배터리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공간이 같은 승용차라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미니버스는 어떨까요? 전기 미니버스, 전기차 미니버스. 또 SUV는 어떨까요? 전기차 SUV, 훨씬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보통 임대소득자들, 원룸 이런 분들은 그 임대 건물의 수요자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청년들이 많죠. 1인 가구 1인 또는 2인 가구 그런데 1인 2인 가구들은 돈이 대체로 없습니다. 부모한테 큰 돈을 물려받지 않는 한그 1인 2인 가구, 즉 임대 수요자들의 다수가 만약에 전기자동차로 거주 공간을 대체할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말이 되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예컨대 달나라에 이제 돈만 있으면 아무나 아무나 갈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지금은 말이 되는 소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산다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장수시대.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산다 하면, 이 엄청난 시간이 주는 세상의 변화, 그것을 내가 관찰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관찰이 관찰로 끝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어떤 노트에 계속 기록해 보십시오. 예컨대 뭐, 1월 1일. 또한 3개월 지나서 3월 1일 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해,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기록하고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게 확신이 생길 때 어떤 행동이 나온다고요? 비로소 실행력, 실행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 결과,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내 재산도 지키고, 또내 건강도 지키고, 또 자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하는 것만큼 마음먹은 대로 행복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려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 유익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